유튜버 중에 부산의사 김원장이란 분이 있습니다. 채널명에 의사임을 표명한 것처럼 의학관리 콘텐츠가 주를 이루고 요 간간히 다른 주제를 다루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총망라할 고품격 전문 야매 채는 야매지식 보관소입니다. 저 역시 의료인인 만큼 관심을 갖고 이분의 추천 영상을 보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문학에도 관심이 많은 분이시더군요. 저처럼요. 무엇보다 외모가 준수하고 부산 사투리를 구사하면서도 억양이 세련됩니다. 저희 외모는 오징어와 호모 네엔데르탈레시스 그사이 어디쯤 위치합니다. 아, 내 눈! 그래서 여러분의 눈 건강과 정서적 즐거움을 위해 고양이를 제 패드레스톰어로 삼았죠. 그렇게 호감을 갖고 이분의 채널을 시청하던 중 우연히 2019년도에 올린 중풍 관련 영상이 있는 것을 알았고 또 보았습니다. 중풍을 빌미로 한약을 폄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한의사협회 글에 대해서 저는 저하도학의 전문의로서 절대로라는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생겼을 때 절대로 손가락 발가락을 따느라고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응급실로 가십시오. 뇌경색과 뇌출혈 환자의 예우에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기 때문이죠. 건 시간이기 때문이죠. 쓰러진 3분, 30분 늦어지면 치료 후에 걸을 수 있었을 사람이 평생 걷지 못하게 되고 말할 수 있었을 사람이 평생 여기서 무슨 골든타임 운운하셨는데 대한한의협회 홈페이지에서 구급차를 부르지 말란 소리는 없었고 손 발가락만 사이라라는 걸로 충분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양의학이 이 땅에 없던 시절 한의학에서는 어떤 원리로 중풍의 응급처치를 하였는지 소개하는 글이었습니다. 게다가 정말로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면 구급차가 오기까지 혹은 병원에 갈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조금이라도 유효한 처치를 하는 것이 왜 잘못인 것입니까? 이런 취지로 한의사 혹은 시청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셨나 봅니다. 그러자 또 이런 영상을 올립니다. 그리고 시간을 지체시키지 않더라도 바늘로 손가락을 찌르는 행위는 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뇌졸중 환자는 병원에서 응급뇌수술 또는 응급혈전용해술이 끝난 후에도 극도로 심혈관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괜히 손가락 발가락을 반으로 찔러서 감염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이유가 없죠. 그리고 뇌졸중 환자 중에서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환자들은 병원에서 응급으로 뇌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제거하는 혈전용해술을 시행해야 되는데 만약 손가락이 지혈이 안된 상태에서 혈전용해제를 투여하면 출혈이 증가하기 때문에 손가락 지혈을 위해서 또 시간과 인력이 낭비되겠죠. 한마디 생각이고 생각이고 그쵸? 혈전 용혈자를 써야 하는 마당에 함부로 피를 내는 건오 좋을 게 없죠. 근데 경혈학에서 중풍의 응급으로 쓰는 경혈점이 어딘지 알고 하신 말씀이신가요? 중풍의 응급으로 쓰는 혈자리는 손에서 중충 상향, 발에서는 은백대돈입니다. 그 혈자리들은 공통적으로 손발톱 바로 밑에 위치합니다. 손톱이 뭡니까? 케라틴 즉 죽은 조직이죠 손톱 밑에 반달 모양의 조직이 있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 부분은 손톱이 한층 만들어지고 있는 조직이죠 즉 손톱 밑에 피부는 차기 손톱으로 변할 재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혈류량이 다른 조직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임상에서 저도 저혈자리들의 사혈을 많이 하는데 그 자리들은 출혈을 시키는 게 지혈을 시키는 것보다 어려운 자리입니다 란셋으로 찌리고 쥐어짜에 몇 방울 나오 정도입니다 그냥 두명 1분 이내 저절로 지혈됩니다 한번 지혈된 그 자리는 다시 주어짜도 피가 또 나오지 않습니다. 해당 혈유는 출혈량이 목적이 아니라 자극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란세 쪽에서도 가장 지름이 작은 사이즈의 니드를 사용하고 이렇게 손톱으로 변하고 있는 피부조족들이 장병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감염 위험도, 재출혈 위험도 극히 적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에 사혈하는데 의료자원을 소모하고 치료를 방해할 정도로 위험하다면 피부의 뾰루지, 목이 물린 자리도 다 위험해서 혈전 용해제 투여 그런 자리에 출혈에 대비해 인력이 대기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고 있나요? 아 제가 응급의학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 그러하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기한 혈자리가 중풍에 유효하다는 것은 여러 연구 논문에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연구 논문대로 해당 혈이 혈압 강화에 효과가 있는 만큼 뇌압을 낮춰 뇌졸중 환자에 도움이 되는 것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의사 김원장님. 솔직히 한의학 잘 모르시잖아요. 공부해본 적 없으시잖아요. 양의사들은 한의학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한의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못 알아듣겠지만 한의사들은 양방의학도 다 공부해서 당신들이 하는 말 무슨 소린지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왜 함부로 국가에서 인정한 의료체계를 폄훼하고 국민의 상대로 미신을 전도하세요? 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무당들이 잘 써먹는 공포 마케팅이자 저주입구판입니다.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민을 겁박하는 행위입니다. 미신이 별겁니까? 잘못된 신념과 지식의 결합이 미신이죠.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한약적 처방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하여 배척하신다고 하시는데 존경하는 부산의사 김원... 아니 양방의사 여러분. 당신들은 이미 제멜바이스 배척이라는 흑역사에 있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부산의사 김원장님은 당연히 아시겠죠? 혹시 모르시나요? 여기서 제멜바이스라는 분이 누구신지 모르시는 시청자들을 위해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멜바이스는 산부인과 의사로 산용열이 발생 원인이 미지읍자로인하여 발생한다는 가설을 세우고 분만을 돕기 전 손을 깨끗이 씻은 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산용열이 의사들이 더러운 손에서 기인한다는 제멜바이스의 주장은 다른 의사들이 저항을 불러일으킵니다. 저항의 근거는 바이스 이론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 그러나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이기심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론을 수용하면 의사들이 그간 무수한 산모를 죽인 것을 인정하는 셈이죠. 그는 결국 비내병원에서 해고된 것도 모자라 정신병원에 감금당했다가 14일 만에 간수히 폭행 후 세균에 감염되어 사망하였습니다. 시대를 압성한 선각자와 무지한 이익집단의 충돌로 벌어진 비극이었죠. 당시엔 세균은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닥치고 손실스라는 그의 견을 무슨 미신, 무당이 헛소리 취급했죠. 정작 미신을 믿은 것을 누군데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본능적으로 출산지 청결을 유지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산모가 해산할 때 산파는 깨끗하고 더운 물을 준비하고 산실 주변에 무슨 결기 같은 것을 쳐놓고 외부인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남편도 못 들어갔습니다 부정탄다고 이는 지금 입장에서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한 경험적 처치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유럽의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세균의 존재를 모르는 것은 매한가지였으나 부정을 탄다는 매우 비과학적인 이론으로 산모와 신성아의 소중한 목숨을 지켜내었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의사 김원장님도 다른 영상에서 그게 플라세보든 투닥거리든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사용할 가치가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응급혈자리도 중풍 환자에게 사용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분자는 항상 남을 비판하기 앞서 자신을 돌아봐야 하기에 한학의 시술을 살펴보자면 정확한 혈의와 시술 방법의 안내없이 한방요법 이 도움이 된다고만 소개를 하였습니다. 환자들은 대개 뭔가 좋다고 하면 이를 오나무하는 경향이 있기에 본인들 스스로 손끝에 무턱대고 사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길을 터준다는 비유를 오해하여 출혈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원장님의 말씀대로 위험한 일이 되겠죠. 국민들이 오해하시는 게한의하 쉽다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인지 유난히 한방의료를 사칭하는 야매 돌파리들이 판을 칩니다. 아 반대로 저는 야매를 사칭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라이센스를 보유한 정식 한의사가 맞습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양방 의사분들은 항상 한방 육법이 비과학적이라고 비판을 하시는데 한의학이 과학적 발전을 막는 것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의료법과 대한의사협회입니다. 한의사들은 양방의 최신 기기들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그렇고 양방의사 단체들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엑스선을 발견하고 발생장치를 개발하여 현대의학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이는 렌트겐이라는 독일의 물리학자입니다.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류의적 견지에 자신이 발견 발명한 엑스선 장치에 특허등록을 하지 않고 이와 관련된 모든 기술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렌트겐이 인류를 위해 쓰라고 특허등록도 하지 않은 엑스선에 한국의 의사들만 배타적 이용권을 갖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한의사들은 엑스선을 사용 못합니다 그러면서 한의사를 상대로 비과학 우하는 것은 이건 너무 아니냐고 존경하는 부산의사 김원장님, 그리고 나름의 사과방송 콘텐츠를 하나 또 만드셨는데 거기서도 존경하는 부산의사 김원장님이 잘못된 소신을 굽히지 않으시더군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것도 칭찬할 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의사 김원장님은 그 잘못된 소신이 의사로서의 양심과 지식에 충실하다고 믿으셨기 때문이겠죠. 진리의 순종과 이를 지켜내고자 하는 지조는 모든 과학인, 지식인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며 이는 의사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네 조상님들 선비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말 하기를 굽히지 않으셨고 의사이자 유학 선비였던 동무 이재만 선생도 의사로서의 중요한 자질에 지조를 두고 후학들에게 이런 비슷한 충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의사로서의 양심과 덕목을 생각한다면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유튜브 방송에서의 젠틀함과 박식함이 참으로 보기 좋았었는데 한약 관련해서는 웬일인지 원장님답지 않게 잠시 이성에 나갔었나 봅니다. 논어에 이르기를 군자는 행동은 민첩하게 하되 말은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군자가 말을 더디하고자 함은 먼저 실천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말하기는 쉽습니다. 말을 앞세우는 사람은 자기 말에 책임질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쉬운 것입니다. 나치 선전장관 요스제프 괴벨스는 거짓과 거짓과 진실의 적재당 배합이 100% 거짓보다 더큰 효과를 낸다. 뭔 개소리야! 그러나 저는 존경하는 부산의사 김원장님이 일부러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거짓을 섞어서 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름 의 소신과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셨겠죠. 그런 의미에서 맥락은 약간 다르지만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 논고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